안녕하세요, 의당입니다터 <웃음> 같은 거 많이 봐주셨잖아요. 그 어, 그렇죠. 네. 뭐 다리도 많이 봐주시고 <웃음> 장소도 봐주시고 사실... 제일 기억 남는 거있으세요 제일 기억 남는 거? 그촬영하것 중에 저수지. 뭐, 저수지? 어. 맞아, 우리도 그 살목? 뭐 어디 저수지? 지 어, 살목지. 어, 우리도, 저수지. 우리도 무서웠어요. 어, <웃음> 저수지. <웃음> 왜 제일 기억이 좀 남죠? 왜냐면 보였어요. 어. 그 저수지 딱, 이, 그러니까 장소. 어느 공간이라고 다 얘기를 했잖아, 피디님이. 네. 근데 어느 공간 뭐 주소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솔직히 나는. 왜냐면 영으로 뜨는 거는 주소가 필요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카메라로 영상을 찍으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들한테 어디다라고 얘기를 하, 하려고 주소를 다 받는 거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피디님이 생각하는 그 장소 어, 거기? 어 알겠어 한번 둘러볼게 그러고서 우리 동자들이 가서 둘러보시던지 아니면 우리 터 봐주시는 우리 할아버지 가서 둘러보시던지 하거든요 신기요 음. 근데 그때 그 저수지는 그딱 뭔가 이제 저수지인데 절벽이 보였고 낭떠러지 같은 느낌의 뭔가 이제 여자가 여자 하얀 그니까 그 영가가 좀 보였죠 보였어 신기하네요. 그래서 좀제기억이 남아 선생그러면 음. 음. 뭔가 올해 올해나 뭐 내년 음. 뭐 앞으로 뭔가 조금 이런 좀안 좋은 기운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장소 뭐 장소를 하나 좀 선택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분처럼 음. 뭐 뭐가 장소 구분이라 그해야 되나 이거장소 구분 구분? <웃음> 아 장소 이걸 뭐 아무튼 뭐안 어. 좋은 기운이 있는 뭐아좀 아, 다리 많이 했잖아요. 다리. 근데 지금 딱 잡히는 게 굉장히 긴 다리거든요. 어디 어디냐면 서해대교래요. 자, 서해대교? 어, 할아버지 지금 서해대교. 우리 털을 보시는 분은 우리 할아버지가 좀 보시거든요. 근데 서해대교. 어, 서해대교 옛날에도 하고는 엄청 나 굉장히 오래된 얘긴 것 같아요. 크게. 몇중 추돌이라고 굉장히 크게 또 사고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 올해 겨울에 어? 겨울? 얼마 안 남았는데? 응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12월 달 어떤 좀 사고? 그런 있을까요? 약간 교통사고죠 교통사고인데 이게 차로만 이렇게 딱딱 박으면 괜찮은데 뭔가 인명사고도 있고 약간 좀 크게 또한번더날것 나겠다라고 좀 보여줘요 응. 서해대교래 음. 서해대교 알아요? 네, 알아. 아, 저도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음. TV에서 본거 같아. 요그 사고 음. 나고 막 그리고 뭐. 저는 그냥 지나... 가... 음. 제가 지나다니면서 뭐 여기가 서해대교다 뭐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서 음, 음, 음. 잘 모르겠는데. 서해대교 처음 생겼을 때 당시 거기가 굉장히 긴 다리로 유명해요. 음. 나도 이제 집이 그쪽 충남 그쪽이다 보니까 친정이 아. <웃음> 그래서 간혹 가거든요. 네네. 거기도 유명한 휴게소가 하나 있잖아. 행담도 휴게소. 아, 이게 그, 응. 어, 어, 어. 양방향 이렇게 맞물리는 곳. 굉장히 커 아울렛도 있고. <웃음> 좋아. 엄청 기네요. 이렇게 길어요. 엄청 길어요. 어. 우리나라 최초는 아닌데 아무튼 제일 좀긴 다리로 유명했어요. 오. 옛날에 근데 그랬구나. 거기는 좀 웅무나 안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그니까 기운 자체가 무거워. 무겁고 이렇게 이렇게 땡기는 듯한 느낌이에요. 거기 밑에가 갯벌이란 말이야. 갯벌이고 물이 이제 서해는 이게 물이 밀물 썰물이 있잖아. 그러면 썰물에는 물이 다 빠져 나갔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보고 느낀 거야. 거기 지나가면서 뭔가 그 진흙밭에 뻘에 뭔가 이제 다 이렇게 뭔가 이제 기운 자체가 이렇게 덮어져 있는 무거운 기운이 덮어져 있는 느낌. 나 혼자 또왜 이렇게 가죽을 닦게도 입고 <웃음> 와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진짜. 어 신기하네 그러면은 그런 느낌은 확실히 뭔가 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사고를 불러일으키지 어. 이게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아 거기가 굉장히 어. 그리고 제일 중간 부분 왜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있으면 뭐 처음과 끝 이게 아니라 중간에서 항상 좀 차가 많이 막히는 걸 지금 보이거든요 네네네. 항상 이렇게 차가 차 이동량이 많아서가 많아서도 있겠지만 네. 거기서 약간 뭐 이제 정체 구간 괜히 모를 정체 구간이야 거기가 근데 아무튼 그러면은 뭐 이런 의문의 정체 구간에는 꼭 뭔가 있나? 있죠 있죠 거기는 있어 서해대교는 있어 아 진짜? 있어 어... 굉장히 밑에 많아요 그니까 러 영가들이 많아 그러니까 귀신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아, 진짜요? 음. 그러면은 그런 기운이 좀 많은데 많지 어... 아, 제가 터널을 지나다니면 음. 꼭막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굳이 안 막혀요? 안 막혀요? 응. 막힐 이유가 없는데 정체 구간이 있다니까. 근데 서해대교는 그 가운데. 아, 가운데 심하다. 딱, 가, 교량 딱 가운데. 아 그게 심하다는 말씀이난 어. 거기 가면 가, 간혹 지나가는데 되게 음산해요. 무겁고 무섭고. 음. 옛날에 사모가 이 정도로 크게 났었대요? 음. 맞아. 근데... 나도 기억을 해요. 음. 근데 이거 뭐 이것만큼 심한 사고가 날까요? 고 약간의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해요. 아, 그래서 좀 서해대교 자주 지나가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면서 안전운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런 거는 뭔가 이런 기운이 있다고 했잖아요. 좀 눌러주는 음. 방법이나 뭐 이런 눌러주는 있구나. 방법? 그 어. 뭔가 네, 거기도 서해 대교니까 바다잖아요. 무슨 요왕제를 좀 진, 지낸다든지 어떤지 어떤 뭐 천조제를 지낸다든지 그런 음. 그런 방법들밖에 없지 솔직히. 아, 진짜. 응왜 음, 음, 음. 우리가 나라에서 나라굿도 막 하잖아요. 어디 도당굿도 도당굿도 하고 네. 어떤지 지역 마을에서도 이제 어른들이 모여갖고 이제 풍습처럼 전에 내려오듯이 네. 약간 이제 그런 이제 바다 같은 데는 풍어제라고 좀 많이들 지내시기도 해요. 네, 좀.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은 가가지고 좀해 주셨으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선생님들도 산을 진짜 많이 다니시고 응. 많이 어. 지나다니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갈 때마다 인사해야 요이 <웃음> 사회대교만큼 안 좋은 또 기운이 있는 또 다른 데도 있을까요 혹시? 다른 곳? 글쎄 일단 우리가 산에 가는 거는 일단 이제 명기석이 받으러 좋은 거 받으러 가는, 가는 거라서 산이 어디가 좀 무섭다 안 좋다 라기보다는 음좀 무서운 데 어느 정도 걸어가니까 굉장히 맑은 기운을 받은 데가 있어요 어디요? 제주도에 살... 살고지? 살고지? 살고지였나? 제주도에? 응 음. 거기가 뭐산인가요 숲이에요 숲 살고지 살고지? 안 <웃음> 아니야? 어디였지? <웃음> 서귀포시에 있어요 서귀포시 숲이라고 g i 나네 서귀포시 숲. 고자. Sogi pushi s o 고살리 숲. 고살리. 고. a c 고살리 c 고고 a 고 o s a Cosa? c o s 근데. 이거, 여기가 좋은 기운이 있나? 어. 근데 굉장히 무서워요. 왜첫 입구는. 음산에. 어, 엄청 무서워. 여기 귀신 나올것 같은데. 어! 근데 걸어가면요. <웃음> 거기 입구만 한 100m만 지나면, 이야, 기운이. 그니까 무슨 어두운 터널 지나가서 우리가 햇빛 만나는 것 같은 어, 진짜? 그런 장소예요. 이런 장소에서는 뭔가 그런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있이신가요 그렇죠. 뭐 맑은 영을 받는 거죠. 우리는 이제 좀안 좋은 것들도 지켜내려가고 지속하시는 분들 한번 가봤으면 좋겠군요 근데 산책로예요. 약간 이제 왜 우리 둘레길 같은 근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 진짜요? 어 많이 없으시더라고 어. 근데 이제 알려진 곳이 아니고 네네. 알려진 곳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 조금만 더 걸어가다 보면 거기가 이제 사실 자체 마르지 않는 게 물이 있어. 오 마르지도 않는 물이 있어요. 아, 아 있어요. 계곡이 아니라. 물 어, 이게 산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와. 어. 근데 지금은 거쪽 그 라인이 다 말랐거든요. 근데 거기는 항상 물이 이렇게 있어. 유신지역. 응. 음. <웃음> 그 물이 있다는 건 좋은 기운을 어, 받아가라는 거예요. 어, 어 그렇죠. 그치지 이게 이제 한라산 자락이니까 음. 한라산 자락 그 밑에 있는 공간이긴 한데 엄청 좋더라고요. 나도 가봐야겠 어. 가서 그 물을 마시고 와야되고 아니 아니 <웃음> 그건 <웃음> 아니고 세수라도 한번 에야되고 그건 어떻게 해야 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니고 아, 그래요? 음. 신기하네 근데 그. 굉장히 거기 가서 엄청난 지기를 받고 와가지고 죽는줄 알았어 아, 진짜. 쓰러져 쓰러졌어 아, 뭐 이런 뭐 서해대교다가 너무 멀리 안되는데 어 그러게 <웃음> 제주도까지 갔네 <웃음> 서해대교를 다음들이 이렇게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쵸 명표. 특히 그 정체구간 정체구간이 있어요 음. 거기서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네. 그 행담도 휴게소 있잖아요 네. 서해대교 지나면 이게 양차가 맞물려 있단 네네. 말이에요 양방향에 근데 거기가 굉장히 뭔가 이제 보석 같은 느낌이라서 휴게소를 지어놨잖아 네. 그래서 거기가 장사가 잘돼 <웃음> 아니 그러니까 되게 나는 되게 잘 돼요 여기다 휴게소를 지어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뻘 안에 위에다가 해놓은 거잖아 네네. 근데 굉장히 포인트를 또잘 잡았고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아무리 그렇게 잘 만들어놨어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면 기 지나쳐가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는 굉장히 좀 뭔가 우리가 보석같은 자리. 노다지라고 하지. 음, 와, 다리의 기운은 안 좋은데 아무튼 밑에, 밑에 기운은 어. 좋다는 그죠 왜냐하면 다리 밑에 거의 휴게소가 있잖아요. 그럼 다리 밑에 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 귀신들 많다 그랬죠. 네. 그렇게 상업적인 공간에 귀신들이 많이 몰린단 말이야.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음.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지. 신기하네. 음. 신기하네. 사람들이 마,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제 불러 모으는 귀신들이 있고, 이게 막 해를 입히는 귀신이 있어요. 근데 아무 연고도 없이 가서 때리진 않아, 귀신들도. 뭔가 이제 원지고 하니 져야 저 사람을 뭐 괴롭히다든지, 보인다든지, 어떤 연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뭔 얘기 하다 이렇게 막, 아니. <웃음> 근데 거기는 굉장히 귀신들이 막, 먹을 것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몰린단 말이에요 응. 몰리니까 사람들도 몰려 응.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 장사하면 장사 잘돼 저랑 장사를하시오어난 <웃음> 싫어 <웃음> 알겠습니다